4슴운동면 가슴이 커지나요? 아유, 알클라즈! 공복유산소가 정말 좋나요? 그럼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밤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를 먼저 하나, 웨이트를 먼저 하냐? <웃음> 적발이다, 적발. 적발. <웃음> 아이였드. 이제는 뒷방 토크. 지금 왜 이렇게 더운지? 왜왜왜 왜, 왜? 여자들이 가슴 운동을 해야 되는가? 보세요. 해골 라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가슴 운동하면 가슴이 커지나요? 아유 아 큰일 나즈 중량을 쳐버리면 가슴이 작아지죠. 그럼 어떻게해요 가슴 운동하면 안 되겠네? 그냥 네.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제 상부 쪽만 그치? 인클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부 쪽만 아이고 <웃음> 이거 물티슈죠? <웃음> 당은 없어 이거? 아 없어요. 전혀 없어요. 탄산만 있어요. 더어도 끄적거리지 음. 않고요? 전혀요. 당이 그라이네 없어 당이 없어 아예. 나트륨이 좀 있네, 요 1%? 진짜? 단전 음. 대반전 나트륨이 있어. 이 나트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 진짜 탄산수에 나트륨이 줄었어 진짜 대박 건전이네. 신기하네요, 진짜. 11mg 그램. 보자. 탄산수에는 1일 m g 이 있어요. 쿠브. 네. 어, 나트륨, 이거는 나트륨이 사실 많아요. 이건 들을 수밖에 없나? 에네가아버 아, 네. 하는... 아마 높을 거예요 소시지. 에 소시지 아니야, 자기야. 이거 소시지다, 진짜 예잖아. 소시지, 아 소시지네? 이지안 도시지 들어와. 들어와. 다 영분만. 진짜, 어 이거 염분 없게 생겼네 이거 자 누가봐도 이거는 저염 저염! 다이어트. 저염! 다이어트 하실 분? 저염! 저염! 자 요거같은 경우는 어우... 돼지나... 돼지... 돼지도 않겠다 이거는 네, <웃음> 야 누가 이렇게 민트색으로 물시을서 <웃음> <싫을> 났니? <수 웃음> 자 나트륨 53아 진짜? 0 5 53.05 자 제가 그나마 제일 많이 즐겨 먹는 거 돼요? 어, 어. 요거는 129 아, 그러네. 확실히 큐브가 많이 들었네. 응. 네. 이건 좀 먹을만 해요. 근데 응.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얘도 염처리를 하나 보네? 그쵸. 어쩔 수없 아, 하는구나. 오래,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들가가 근데 못 먹어. 왜요? 맛없어. 근데 이분 저염이 안 돼. 고 날짜 내일까지야? 아, 진짜? 어, 드세요 <웃음> 가내일까지예요 다이어트 할 거면 내일까지 해 주세요. 고, 자연은 먹기 힘들어. 자염아 근데 내가 되게 웃긴 거 봤었는데 얼마 전에도 뭐 하다가 외국 논문이었는데 되게 웃긴 게 그들은 가슴을 작아지는 운동을 연구하더라고요. 오, 너무 신박하다. 이거 되게 신박하다 라는 생각을 어. 했어. 신박하다. 어, 실제로 외국인들 체형이 그런 거고 사실 동양인들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서구적인 그런 몸매를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들은. 반대로 운동을 하면 작아지나 이거를 연구하고 이런 결과들을 내는 걸 보고서 되게 신기하다라 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실제로 작아지게 하려면은 중량을 하면 되지 운동을 시심 네, 하면 되지 하고. 어차피 지방이니까 지방을, 지방을 태우고 태우면 작아지겠죠? 응. 어쨌든 지방 밑에 어쨌든 지방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근육에 자극을 줘서 이 모양을 연소. 업 시켜주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 위에 있는 지방이 좀 연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되지 않는 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육을 어. 돌리기 위해 체지만을 뭐 걷어낸다? 그러니까 너무 작죠? 남자들처럼는 진짜 나오지 않지 남자처럼 나오지 않지? 남자들 약간 이 호르몬적인 맞아요. 약간 영향이 되게 많은 그것 같고 수는 그게 그, 어 진짜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한 피로감 한잔 상승하고 있을 때먹기는그아지 슬슬 배고파지네요 나 배고파 음. 자 이렇게 배고픔이 있을 때 운동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은 여기서 뭘 섭취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고민이 돼요 그 질문이에요? <웃음> 네. 아,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아 밥이 있는 게 질문이에요? 아 답이 있는게 아니라 그 질문이에요? 조금 배가 고픈데 이 상태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산산물을 아. 조금 섭취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도 운동 자체의 목적을 좀 갖자 라는 주의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동 과정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운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거기서 좀 재미를 어, 좀 가져가려면 어느, 적정된... 어, 어느 적정량의 좀 영양분을 섭취하고 차라리 운동하는 시간도 좀 즐겁게 해야지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은 사실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어, 그쵸 어. 그게 질이 떨어져요 어 질이 떨어져요 어. 그, 그게 딱 맞아요 중간중간 너무 많이 쉬게 되고 힘들게 못하고 오히려 운동이 약간 음. 스트레스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수치. 따로 먹어야겠네요 아 그건가? <웃음> <웃음> 아니요 참아 어,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복 유산소가 정말 좋나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더왜 좋아요? 자면서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고갈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갈된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 그 다음 에너지인 지방을 어느 정요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밤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 맞아 저도 약간 네. 그게 왜냐면 공복 유산소를 해야 되라는 압박에 아침에 누구나 운동을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은 오히려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저녁에 막 오히려 이 보상 심리가 그렇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녁에 운동을 해야 되면 오히려 약속을 안 가잖아 그렇죠. 근데 또 단점은 그게 있죠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못뭐 하는 것도 운다. 있지 뭐 굳이 뭐 시간이 없는데 아침에 운동하려고 시간 빼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아침에 운동하면 뭐 대사가 계속 유지가 되긴 하지만 그치 저녁에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식단이 대사 확률이 대사가, 확률이 대사가 오히려 너무 활성화되니까 그렇죠. 그치? 사실 아침에 운동하면 계속 배고 가요 그치 맞아. 계속 그렇죠. 그, 그 패턴으로 네, 계속 네, 하루종일 보니까 네. 근데 또 그것도 있잖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또 밤에 너무 운동하면 또 어, 하면은 그, 그 깨죠 몸이? 어. 몸이 깨어있어서 잠 근데 저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뭐 자기의 몸에 따라서 맞아 그거에 따라 다른 거 같아 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 운동을 정말 못해요 왜? 컨셉이 제일 좋은 시간이 3시에서 5시 3시에서 5시 할수 없잖아 <웃음> 유산소를 먼저 하나 웨이트를 먼저 하냐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아침에 운동하는저까 그러니까 물론 더 효과적인 게 당연히 있지만 예를 들면 진짜 웨이트 막 하면 유산소를 어쨌든 하기 싫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도 하는 거같고 유선수를 막 열심히 엄청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운동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그시간에분배히 잘하면. 그래서 언제예요? 먼저요 어, 언제? 저는 웨이트를 먼저 해서 탄수화물 먼저. 치 근장소를 해서 좀더 많이 레드 쉬게. 치부장소를 한다 치도 지방을 탈수 있는 양은 뭐 많지 않지만. 음, 저도 약간 근데 그걸 더 좋아하기는. 웨이트는 어, 네, 어. 웨이트를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만 30분에서 40분. 로 하면 이지않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는 그, 그런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뭐가 맞다라는 게 정확히 있긴 하지만 뭐 운동을 굳이 업으로 하고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본인한테 맞는 순서를 추천한다는 거지 물론 이게 체내의 반응에 따라서 당연히 더 효과적인 건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냐는 거지 왜냐면은 번아웃이 돼서 운동을 하기 싫어버리면은 결국엔 그거는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즐기 아프세요? 갑자기 주 <웃음> 네, 갑자기. <여보. 웃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뒷방토크도 여기까지. 자 그럼 매일매일 조금씩. 안녕.